안녕하세요. 광명 YMCA 강욱희입니다. 아 이번에 철원에 국경성평화학교가 새롭게 어,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평화통일교육운동을 어, 또 발벗어서 힘있게 펼치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뭐 특히 광명 YMCA 벽시학교 친구들이 어 그곳에 가서 지낸 2박 3일이 되게 인상에 많이 남았고 또어 정말 평화의 한그 운동가로 마음을 먹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억을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광명화인 식구들이 그 경험들을 저희 또와 a 실무자들 모두 도 함께 국경선 평화학교에 가서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그 기억과 경험들을 통해서 좋은 어, 터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. 그리고 앞으로 그 터전을 통해서 우리도 열심히 어, 정기적으로 함께 교류하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평화운동을 하고자 해서 모았던 기금들 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. 이게 좋은 씨앗이 돼서 내년에는 네 저희가 어, 철원에서 만나서 저북력과 남력을 같이 있는 평화의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네 축하드리고요. 응원합니다.